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은요 바로 지도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둔 디자인인데요 깔끔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를 활용해 볼 건데요. 이 효과를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훨씬 더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파워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도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시면 제가 이전 강의에 설명을 따로 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서 만든 거니까 지도 이미지 가져오는 강의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이미지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색상도 하나하나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지도와 관련한 차트나 그리고 지도와 관련한 정보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인의대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도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각 도에 몇 명씩 있다. 뭐 이런 형태로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만약에 강원도부터 할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 강원도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강원도 선택하시고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은 그대로 냅두시고 단색 채우기 색상을 이런 색으로 채워볼게요. 두 번째 충남 이렇게 채워줄 거고 마지막 단색 채우기 자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니까 훨씬 더 눈에 띄는 것을 볼수 있죠 이제 여기에 들어갈 선과 텍스트 상자를 입력할 건데요 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삽입 도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연결선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습니다 연결선이라고 하는 도형을 활용해 주시면 꺾여서 설명선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훨씬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끝에를 누르면 여기 도형의 원형 이 점이 보이시죠 이 점을 연결하면 끝까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쵸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냥 여기 안쪽으로 해둘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의 색상을 여기 있는 색상과 똑같은 색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너비도 약간만 넓혀 줄 거고요 그리고 각도도 조절해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글꼴은 여기 어때 잘난 채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선과 그리고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선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닦아내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효과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를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상자만 선택하셔서 밝기 변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고 왼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신 뒤에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 다음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훨씬 느낌 좋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으면 이제부터 훨씬 쉬워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텍스트 상자와 그리고 선 도형을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신 채로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사, 복사 이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따로 이것저것 만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는이 도형은 그대로 선택해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을 바꿔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바꿔줄 거고요 마지막 여기 있는 도형도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하나하나 다 바꿨고요 이후에는 여기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미리 보기 쭉 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의 효과 옵션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효과 옵션 오른쪽에서 바꾸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걸 슬라이드 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는 현재 이렇게 늘어나 있고요 이렇게 충남은 늘어나 있고 마지막 경상남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형태로 지도 안에 있는 정보를 표현해 줄수 있겠죠 이렇게 만든 뒤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바로 오피스 365 구독자 그리고 오피스 2019 구매자들만 활용해 주실 수 있는 모핑 효과를 활용해 볼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대로 복제를 해서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그대로 둘 거고요. 이후에는 텍스트는 다 삭제 이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축소를 약간 시켜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줄게요 자 대각선으로 움직이실 때 그냥 아무것도 누리지 않게 크게 하면 은 원형이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해주셔야지만 원형이 유지가 됩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크게 만들어 줍니다 크게 만들고 위치를 이동시킨 뒤에 색상을 다 원래대로 바꿔 줄게요 Ctrl Shift C 서식 복사하셔서 서식 붙여넣기 하시면 그대로 빠르게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경상북도를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이 경상북도의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단색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여기 텍스트 상자와 선 도형을 삽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다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선 도형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적용했었던 애니메이션 효과를 그대로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모핑 효과인데요 상단에 있는 전환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모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효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는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어떻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